안녕하십니까. 1위 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진짜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.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통발 던질 곳은 제방권입니다. 제방권. 이런 돌 사이사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어마어마하게 큰 통발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지렁이를 사용할 거예요. 총발 가지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기대된다. 오늘은 뭐가 좋았을까? 오! 뭐가 들긴 들었어요. 오! 팔팔한데? 자. <웃음> 어 일단 뭐가 잡혔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네. <웃음> 저 이거 손넣기가 너무 무서워요 고미같은게 있어 이게 뭐지? 벌레같은게 있는데요 오 징그러워 씨.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미같은와 <웃음> 진짜 미처럼 생겼어요 돌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다돌고기예요 돌고기 돌고기 어.. 3개 네개 다섯 개 여섯 개어좀 많아요 한1마리 들어간 것 같고 여기에는 뚝지가 있습니다 뚝지 오 제법 큰 사이즈의 뚝지가 들어왔습니다 배도 빵빵하네 알가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뚝지 친구 야 일단 돌고기 친구들 부터 보내드릴게요 아 조심히 가 얘들아 아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얘들아 <웃음> 안녕